자, 차라리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신은배우 송강우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전광구인데 한입 베어물고 내 안에 부평신장을 담았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그럼 바로 갈게요 카메라롤 슛 그거 손으로 먹으면 안되지 아, 저, 젓가락을 안 주셔가지고... 예, 젓가락 좀 갖다 줘라. 카메라를 슛! 아니, 젓가락질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뭐하는 거야, 지금? 자, 제,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... 다시 갈게요. 카메라를 슛! 대사 해야지 대사. 저,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안에 부평시장을 담았다. 이거 한 마디만 하면 되잖아. 다시 갈게요. 카메라를 슛내입 안에 부천시장을 담았다. 뭐라 한 거냐 이제? 다시 갈게요. 카메라를. 슛내 입안에 보편시장을 담았다 이 해봐 이 강호씨 이, 이. 강호씨 음 해봐 음음 음. 이렇게 다시 갈게요 카메라롤 슛컷컷컷 컷. 컷. 야, 조연출! <목소리> 가, 점점 더 사. 그럼 위 앞에 사면 될거 아니야. 뒤질래? <목소리> 아, <드실래? 목소리>